안녕하십니까. 6월 2일자 해외선물 원기 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 최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대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네요. JP모건 CEO는 연준의 긴축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허리케인에 비유하면서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불안 심리는 결국 지수 약세 마감을 이어지게 만들었네요. 원유는 중국의 상하이 봉쇄해제에 따른 수요기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오펙에서의 증상 가능성도 함께 회자되고 있어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수급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 보이네요. 아울러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면서 증시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옐런이 이런 분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네요. 시장 전망이 워낙 어지럽게 이어지면서 유명인사들도 이에 대해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엔드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8% 매도 52%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62% 매도 38%로 역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31% 매도 69%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이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양상입니다. 시장 이슈에 귀를 기울이시되 매매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300포인트와 12,8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0달러와 11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20달러에서 186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